안녕하세요 제이크입니다 저번주에 치킨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마트에서 닭한 마리, 통닭 한 마리 사서 오븐에 구웠거든요 오븐을 1분 정도 돌리니까 갑자기 정전이 돼서 집 전체 파워가 나갔는데 이제 두꺼비 집도 잠겨있고 굉장히 난감했어요 목요일 날 밤이었는데 금요일 날에 집주인한테 연락 연락을 해서 고쳤죠. 닭을 또 이제 다 분해해가지고 다시 정전됐는데 이제 가스 불은 라이터로 해가지고 불 켜서 프라이팬에다가 구워서 먹었어요. 이 집이 싸긴 한데 저는 와이파이도 가끔씩 안될 때가 있고. 이번에 정전도 겪으니까 시티로 이사가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어, 친구 사귀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어, 모임 같은 거 열심히 나가고 있긴 한데 언어교환 모임이나 저번에 말씀드렸던 도서관 모임도 열심히 나가고는 있는데 그때만 이제 그 뭐랄까 관계가 많이 약, 약한 관계 그래서 같이 어울려 다니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때만 대화를 나누는 단계여서. 일단은 집 환경을 이번에, 이번 기회에 한번 바꿔보려고 해요. 어, 여기가 주당 115불인데, 시티 쪽으로 가면 한 170불, 거의 200불 가까이 하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외국인 쉐어를 한번 해볼까. 아는데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 외국인들 많이 더럽게 살고 몸에 냄새도 많이 나고 그렇다고는 하지만 한번쯤은 경험해 볼 만할 것 같아서 알면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해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월세로 이렇게 내는데 4주치를 한번에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 내일모레 4주치를한 번에 주고 아마 8월 16일까지 살수 있으니 그전에 이제 CD쪽 알아봐서 좀싼 값의 방이 올라오면은 한 150불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주당 주당 150불 정도로 구할 수 있으면은 구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같이 사는 사람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한국인 두 명, 저 포함 한국인 세 명, 타이완 한명 이렇게 넷이서 사는데 거의 뭐 주말에 한국 사람이랑만 얘기하게 되고 대만에도 타이완에도 지 친구들이랑만 놀고 해서 뭔가 좀 상막한 느낌, 아예 외국인 쉐어로 들어가서 그냥 그들의 삶에 한번 비집고 들어가보려고 합니다 정전된 덕분에 일을 금요일날에 일을 하나도 못해가지고 이번주에는 20시간 다 채우기는 글렀네요 일하면서 지금 어려운 거는 블루투스 커넥트가 지금 잘안 돼가지고 그 부분은 이제 구글링 하면서 찾아보고 있긴 한데 디스커버리는 되는데 이제 찾은 기기 맥주 소가지고 연결을 해보려 하니 안되더라고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해외에서 이제 좀 외롭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주에 국제전화 무제한으로 바꿨거든요 제가 최저 요금제? 30불이 최저인데 30불, 한 달에 30불짜리를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 40불로 올리면은 데이터가 원래 30불짜리 옵터 전 옵터스 쓰는데 30불짜리가 이제 데이터 3기가 정도인데 이제 10불 더 줘서 40불 한 달에 40불로 올리면 국제 전화 무제한에 데이터 6기가 그래가지고 이번에 1도 하고 있으니까 10불 정도 더 올려서 쓰고 있어요 국제 전화 무제한으로 하니까.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나 가족들한테 연락, 전화로 연락을 할수 있어서 부담 없이 할수 있어서 그 점이 좀 좋은 것 같네요. 정전의 원인은 5분이 아니었어요. 그 기술자가 와서 이것저것 뭐 켰다 껐다 해보던데 제가 살고 있는 이 1층에서는 괜찮은데 이제 2층 그 두꺼비 집에서 2층 전원을 올리면은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2층에서 막 이것저것 하, 하더니 2층에 어떤 밥솥 그거 뽑으니까 전기가 잘 되더라고요. 집주인은 큰돈안 날려서 다행이라고 그러고 근데도 오븐은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와이파이도 불안정하고 오븐 한번 잘못 썼다가 정전돼가지고 일도 못 하고 밥도 못 먹고 그래서 여기 한인들도 많고 해서 시티쪽 외국인 쉐어를 한번 시도해 볼 겁니다 그리고 시티쪽으로 간 뒤에 차후 계획은 시티에서 한 두세 달 정도 산 뒤에 이제 지금이 7월이니까 8월달에 8월 중순에 시티로 가서 9월 10월 10, 10월 중순에서 11월 중순 사이 그때 이제 시드니로 거처를 옮길 예정이에요. 왜냐면 제가 지금 재택근무인데 시드니랑 멜버는 출퇴근하는 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출퇴근하는 식으로 일자리를 다시 구해볼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저는 호주에 온 이유가 이제 호주 기업 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온 거라서 해외 기업은 한국 기업과 어떻게 다른가 IT 쪽이 어, 기술자에 대한 대우나 아니면 차후에 급여나 근무 형태 이런 거를 좀 자세히 알고 싶어서 왔기 때문에 한 사장님 밑에서 오래 일할 생각이 없어요 최대한 이곳저곳 떠돌이 생활하면서 호주를 느껴보고 한국으로 건강히 돌아가겠습니다.